안녕하세요, 마리마니. 어, 장갑을 바꿨어요. <웃음> 어, 맨날 검은 손, 검은 손. 어우 이렇게 조그마냐? 스몰 시켰더니. 이 밤에는요, 어,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맨날. 언박싱만 하지 분갈이를 안 보여드렸잖아요. 음, 아이는요. 음, 이름 뭐니? 블루컬스. 캉캉이, 캉캉이. 캉캉이가 왔습니다. 이게 제 제가요. 밑에는 다 깔아놨어요. 밑에는 저는 복토로 란석 아니 복토래. 개수층으로 난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. 난석을 미리 깔아왔어요. 먼지 나니까. 밖에서. 자, 한번 해볼까? 요 화분은, 어, 어, 행복한 꽃그릇 화분 저번에 언박싱 한거 보셨죠? 이 흙은 토동이네 다육. 토동이 흙. 원진아니까 살살 할게요. 아우 이거 있는 걸 자꾸 잊어먹어. 안써안써 버렸대가 안써 지금. 잘살아다오 잘살아다오 블루컬스야. 어 이름도 어려워 블루컬스. 저는 이걸로 쑤시는 게, 아니, 쑤시다기보다 흙을 집어넣는 게 너무 좋아요. 이 포크가, 음, 이렇게, 기, 굉장히 길잖아요. 길고 가늘고. 이게 예전에 우리가 뭐 하려고 어디 가서 샀는데, 어떨 때 좋으냐면요. 손님들이 많은데, 어, 과일, 그, 과일, 저기, 접시가 좀 멀리 있을 때 쓰기 되게 좋아요. 막 엉덩이 들고 낑낑대면서 그 가지로 안 가도 되고요. 그냥 앉아서 쑥 하면 이게 길어서. 이게 포크도 있고 숟갈도 있는데 숟갈이 아니고 수, <웃음> 스푼도 있는데 제가 그것도 그냥 분갈이 할때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있어주면 안 되겠니? 까분다, 까부어 쑥쑥 그러가라 어, 요새 날이 비가 왔다가 바람이 쌩했다가 뭐 다섯 명, 5명 꼴 다섯 명중한 명꼴로 오미크론이 뭐 코로나가 다 걸렸다가지. 다섯 한 명에한명꼴이면 아직 우리 두 부부는 엄청 조심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이, 그냥 이, 세, 이 땅에 사람들 한 번씩 싹 훑고 지나가야지 끝날렌지 이 전염병이요 그죠? 우리 아가잘된것 같습니다. 묵은둥이래 가지고요 뭐 어린애들 같으면 만지기가 너무 무서워 만지면 막 푹푹 끊어지고 푹푹 떨어지고 근데 제가 저도 아직 초보자니까 이러면서 막 5천원에 3개짜리 이런거 많이 사서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도 있는데 어떤거는 만지면 우수수수 수 떨어져 가지고 조금 더 주고, 그냥, 하나에 5,000원짜리, 아니면, 뭐, 한 7,000원짜리 살걸 괜히 이런 거 샀나 후회할 때도 많았답니다. 초보자가 외려 더 이런 다육이가 키우기 힘든데, 너무 저렴이들이나, 너무 어리어리한 것들은, 외려 고수들은 잘 키우는데, 고수분들은. 이제 복도는, 별사탕으로 할 겁니다. 짜잔. 아유, 명찰도 안 달고. 블루컬스, 블루컬스를 노란분에 예쁘게 심어줬답니다. 보세요. 예쁘죠? 안전하게 예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답니다. 감사합니다.